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이륜차 운전사실 미통지가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1-34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이륜차 운행이 보험약관상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관리의무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존재하여야 하고 직업 또는 직무라 함은 통상생계의 유지 등을 위해 일상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이룬 차를 직업 또는 직무로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 신청인이 직업 위험 등급표상 이륜차의 운전자 위험 등급 3급을 학생 1급 혹은 웨이터 2급과 다른 직업 또는 직무 분류로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의 운전을 계약 관리 의무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와 동등하게 평가한다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직업 위험 등급표는 내부적인 보험계약 인수지침 또는 보험요일의 산출기준에 불과하고 본권 해당 약관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결론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권 약관에서 정한 계약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삭감하지 않은 전액의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